전보다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쉽게 안녕하십니까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스웨이 스윙의 축이 왔다 갔다 하는 스웨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컨택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좀더 보기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힘의 어떤 로스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온전하게 공에 실리기 위해서는 내 몸의 좌우의 흔들림이 좀 적어야 조금 더 100%의 힘을 더 정확하게 공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갔다가 골반이 밀렸다가 뭐 반대로 밀리고 기울어지고 뒤집어지고 혹은 좌우로 움직임이 많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동작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힘이 뭐 공에 전달이 되는 데는 다 빠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을 칠때 최대한 어, 왼발의 바깥쪽 선과 오른발의 바깥쪽 선, 이 양쪽 선에 몸이 넘어가지 않게 최대한 잡혀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서 공을 쳐야 돼요. 지금은 제가 임팩트에서 공, 어, 동작을 살짝 끊기는 했지만 뭐 연결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몸이 왼발 위에 일자로 잡혀있게 백스윙 갈 때는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잡혀줘야지 조금 더 깔끔한 컨택이 강한 컨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할때참 많은 거를 연습을 하겠죠. 스윙을 잡기 위해서 뭐 왼발에 힘을 실기도 하고, 혹은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놓기도 하고, 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스윙을 잡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왼발에 체중을 실는 방법도 있고,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등 뒤쪽으로 기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뭔가가 서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백스윙을 갈때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줘요. 자, 그럼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웃긴 자세가 나오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컨택 자체도 힘들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스윙으로는. 자, 근데 아시다시피 느낌과 실제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느낌과 실제의 차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왼쪽으로 기대면서 백스윙을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 백스윙의 모습은 이렇게 좀더 제자리에 잡힌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압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내가 세럼을 잡을 때뭐 체중을 분배한다고 하지만 뭐내 발에 압력이 생기겠죠 이쪽 발이 좀더 밟혀 있거나 이쪽 발이 조금 더 밟혀 있거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대5로 압력을 유지해 를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면 은 스윙의 시작은 힘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내 몸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몸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회전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에꼬임을더 만들기 위해서 하체는 힘을 주고 버티면서 어깨로 클럽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몸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오른쪽 어깨는 냅둔 채 왼쪽 어깨는 밀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는 골반도 딸려 나가고 상체도 딸려 나가는 백스윙이 굉장히 좀 쉽게 잡히는 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첫 번째 양발 발바닥의 압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더 왼발의 압력을 더 주시면서 백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어차피 힘의 진행 방향이 저쪽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힘을 주더라도 나는 제자리에 잡혀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왼발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골반이 오른쪽으로 스윙이 되는 게좀 덜해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왼쪽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회전을 하게 돼요 물론 하체와 상체의 꼬임이 최대한 적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은 꼬임이 조금 적어지겠죠 그러겠지만 여기서 꼬임이 조금 적더라도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미스컨택을 하는 것보다 꼬임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제자리에 잡힌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게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에 좀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맞았을 때의 힘은 왔다갔다 하는게 더 좋겠지만 좀더 정확한 컨택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좀더 힘의 로스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발의 압력을 살짝 높여주면서 클럽을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은 이렇게 몸의 축이 제자리에 잡혀 있거나 혹은 왼발의 축이 잡혀 있는 상태로 백스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압력 그리고 왼쪽 등 뒤로 기대준다라는 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드리자면은 자, 그럼 오른발 발바닥 안 오른발 안쪽이에요. 발바닥이 아니라 오른발 안쪽. 자, 백스윙을 갈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않고 최대한 왼쪽에 잡아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그 체중이 걸려있는 부분이 어디여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갔을 때 체중이 오른발의 안쪽에 여기에 걸려있다고 라 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겠죠 왼발 발바닥에 압력을 주고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고 몸이 왼쪽으로 기대주고 이렇게 이 동작을 하면 몸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왼쪽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나의 느낌상은 이런 동작이 나오겠지만 힘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자리에 잡혀있어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운 스윙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윙을 보신다면은 압력, 안쪽, 기대고. 요세 개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바로 공을 때리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왼쪽으로 스웨이를 시켜주세요.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안 되게 잘 막아놨더니 이제 왼쪽으로 스웨이를 시켜요. 어떻게? 엉덩이를 밀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엉덩이가 골반이 왼발의 선을 넘어가 있죠 자 이거는 스웨이에요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준다? 자 왼발 위에 힙이 골반이 무릎이 다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시켜주고 압력을 이동시켜주고 왼쪽으로 넘어가주는 동작이에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힙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왼쪽 무릎이 뭐 펴지거나 굽어지거나 힙을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왼발의 바깥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은 하체와 상체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자, 그렇게 되면서 클럽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은내 머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뒷담 혹은 손목. 이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는 제대로 백스윙으로 올라가가지고 체중까지 보내놨는데 정작 공치는 거는 손목밖에 없어요. 이렇게 손목만 가지고 컨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오른쪽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왼발발 밟아놓은 상태에서 골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를 향해서 제자리 회전 왼발의 뒤꿈치를 향해서 제자리 회전을 해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몸이 왼발 위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몸이 우로, 좌로 움직이는 게 없이 머리도 잡혀있고 축도 왼쪽에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컨택이 지금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부 다 정확한 컨택이 나와요 왼쪽으로 밀어주는 동작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 나는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나는 제자리에 때리기가 싫어 나는 조금 더 공을 강력하게 때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그건 바로 상체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자 제대로 걸려 있죠 자이 상태에서 하체를 밀어내면 상체는 기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라인이 상하체가 통째로 왼쪽으로 넘어가야 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발에 걸어놓고 왼발에 압력을 기대놓고 왼쪽으로 등을 기대놓고 자, 이 상태에서 하체와 상체가 지금 하나의 라인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왼발부터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라인이 아니라 왼발에서 직선으로 올라가, 올라온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로 왼발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울어진 대각선의 라인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공이 바로 훨씬 더 정확한 기타 부가 동작이 필요 없는 탑에서 공까지 하나의 동작으로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왜? 우리는 기울어지거나 빠지거나 그러는 동작이 없어지니까 자 그럼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왼발의 압력을 높여주시고 오른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도 오른발의 안쪽에 체중을 걸어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등 뒤로 기대주면서 백스윙을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가주신다면 우리는 몸이 오른쪽으로 스윙이 되는 걸을 굉장히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때 엉덩이를 내밀어내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향해서 제자리 회전 자 혹은 어깨와 허리가 다 치밀고 나가주신다면 은 똑같은 선 위에서 왼쪽을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의 흔들림은 훨씬 더 적게 되고 당연히 미스샷의 확률도 훨씬 더 적게 되고 내가 사용하는 힘도 온전히 공에다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쉽게 컨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느낌상은 이렇게 스윙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카메라를 찍어서 직접 본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이 동작을 연습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컨택으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공을 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이 동작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몸의 움직임을 최대한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린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